안녕하십니까. TV 국민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호미 곳에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내부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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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지붕은 갈라각산으로 되어 있고, 외부도 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만한 텃밭 있고, 창고 있습니다. 도로와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보다 집이 조금 낮습니다. 대물입니다. 텃밭과 창고입니다. 도로에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신발장입니다. 그림문과 신발장입니다. 거실입니다. 방문입니다. 거실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현관입니다. 광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광입니다 벽지라, 천장, 바닥이 모두 깨끗합니다. 다른 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벽면과 청장입니다. 세면대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시면 계속 받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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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보항입니다. 호미곶항입니다. 위치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바다와 아주 가까운 거리, 이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포항 해맞이 공원 부근에 주택매매 부서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피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는 접해져 있습니다. 면적은 2 4 7제곱미터 74평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용도구역은 중점경관관리지역입니다. 주택면적은 6 6조곱미터 22평 방두개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텃밭 등이 있습니다. 난방연료는 기름보일러입니다사용연료는 LPG입니다. 금액은 1억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